이거, 이거 안 돼. 다 이렇게 따로 싸우면 어떡해. 하? 하? 야수호가 하라고? 너가 하라고 외치면 안 되지. 아, 큰일 났네. 나또 이거 하락세인데. 힘들어. 우와 우와 우와 곱점 개점 한 대씩 촉촉 어때 어때 멋있지 아아자랑하려다한대 <목소리도> 맞았어 아야 김큐 음, 못 맞춰 아, 아, 샤코 뭐야? 저리안 가? 샤코 온다. 눈앞에서 찍어줬는데. 아, 이거 눈앞에서 찍어줬는데, 이거를. 아니, 핑을 무시해. 아, 뭐야, 이거 개쎄. 뭐야? 이게 소나가 약한 거겠지? 진짜 좀 빠지라고 저아 아, 좀 빠지라고 와~ 입에 안빠지냐고 와~ 진짜 좀 썰은 쳐야겠네요~ 아~ 미는 거야? 샷 보는 것도 빠지.. 음~ 제 저거 본체야, 저제 저거 본체야, 저거 본체야, 저게 본체라고, 저게 본체라고, 아니, 아니 누가봐도 저게 본인데왜 나한테 오는 거야? <웃음>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거 스택 쌓아서 때리는 게 좋은 거구나 잠나 이제 알았어 쏘 나면서 이제 알았어 그래 그 파워코드 그래 그래 그거 그거 Why 어 s 아씨 저게 저게 그건데 그거 맞네 오게이득 아 이건 맞아 야 맞는다! 어... 또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도박차 도박차 도박차! 아! 살수 있어 살수아 아! 아! 아이 아, 아, 친구 스킨샷 이용해 반데 오! 잡았다 잡았다 잡아야지 와 다행이다 오 살려줘! 살려주세요! 살려 아, 살려주세요! 살살수 있어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아, 아, 미치겠네 진짜! 아 이렇게 계속 짤짤이로 피해서 좋을 거 없는 바텀에서 아니야 이거 이거 우리가 밀자 그냥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이거 이거 서포스 상대 서포 유미라서 이겼다 와씨와해냈다 <웃음> 인생챔 찾았다고요? 그거 알아, 여러분? 세나 할 때도 그 소리 했어. 지금 세나 어떻게 됐는지 알아? 내가 하는 세나? 아! 안 돼! 아! 아! 자보시! 아! 힐! 힐! 안 써주네.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드랍 더비트래야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쏘나 아프다고 그렇지 어이고 no. 말파 괜찮아 괜찮아 뻘쭘 뻘쭘 그렇지 그렇지 어이고 너무 잘한다 하나 좋았어 좋았어! 너무 잘하고 있어 얘들아! 와 이겼다! 대박 대박! 또, 또 서렌이야? 아. 아. 오늘 뭐야 뭐야? 갑자기 뭐야? 재밌었어. 와, 나두개 받았어. 나 명예 두개 받은. 자, 이거. 이기면. 진짜 이판 이기면 나 다시, 다시 가는 거야. 아! 아, 이고 내가 죽네. 됐다. 밀어, 밀어, 밀어, 밀어, 밀어, 그냥 이겼다 여러분, <웃음> 올라갔어, 너도 대박, 드디어 올라갔어 그냥, 드디어 드디어 내가 이걸 가져갈 수가 있다, 이거 레벨도 오르고 등급도 하고 오, 대박 그니까 여기까지 하겠다.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꿀 빨았다고 생각해요. 얼마 만에 승리야 이렇게 이기는 게 얼마 만이야.